사일런트 드라이 라는거 이게 휴대폰 케이스 같은데 되게 특이하네 맞는가 그, 아, 모르겠어요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게 전시용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공기청정기 같은데 아, 그냥, 그냥 드라이 네. 웻공기청정기 네, 같은데 아. 아. 아 스키제 거제 총 안에 다가 스키제 거제 같은 거는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아 되게 특이하네. 아참참시원한 아이템들 많네. 빅토리 탭 뭔가 모르고 여기는 뭐야? 이게 사파리랜 아까 사파리랜드 저 뒤에서 봤는데. 아까 그 뜬금없이 맥풀 있던 이왜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책 <놀람> 파는 응. 데 같은데, 저 군복 네... 패치 여는 그냥... 문화로 같은 아니, 근다새거 같은데요? 패치들 오. 패치하고 옷 같은 거. 아, g h k 저기 있네요. GHK를 가봐야 되겠네. 아, 이거 뭐야? 저기 뭐? 아, 오파는 되나? 이게 뭐야, 이거? 아, 드디어 왔습니다. GHK. 음. 네. 아에 절로 가만있어요 애들 다 어디갔나? 사람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j h k 에 사람들이 아저 MOS 슬라이더 네. 인기가 많아가지고 인기가 많네 한번 만져보기도 힘들어 저거 네. 아 아아 아. 아. 어 근데 너무 출렁출렁거리는데 이게? 깎기 전 상태라서 그런가? 챔버나 이런 거 베이스 보다는 달라요. 끝까지 가서. 이런 약간 저정도네 괜찮은데? 요 저걸 한번 만져봐야 될것 같은데. 네.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트리거가 확실히 다른데. 총구를 왜 저기 저분한테 쏘시죠? 이거 네. 네. 오리지널 버전이 없으니까. 하나. 모르시는데요, 이게. 트리거가 확실히 다른데. 응. 어, 와, 저총한번 만져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어. 응. 한번 만져볼게요. 어, 이거, 이거는 더 그거 한대요, 트리거가. It's about 5pm 트리거. 아, 예. 네. 가스 넣고 또 탄탄 넣고 싸봐요. 그거 못 싸요. 네. 가스 없어요. 아, 네. 네. 이게 젠5 버전이라, 젠5 버전인가? 타우 네. 프레임 좀다르죠 아, 차들아 물어봐봐. 그거, 제스리하고 보완이 되나? 안될것 같은데. Here, okay. uh, it's in t past. s 슬리 버전. 세임실린더 피스톤. 루 간? t o n Real gun? Real steel? No, it's different. I'm not using the real gun. Because they are i n t e r f e r i with the real gun market. So we mm. have to use another one. 프로덕트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은 태머 때문에 슬라이드 걸림이 없으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초창기 버전은 되게 트리거나 슬라이드 작동성에 좀 아쉬웠었거든요 아무튼 장난치면 GHK 별로안가없지나볼거다 <웃음> 봤어 근데 솔직히 GHK는 글록 때문에 보러 왔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어, 모르겠어요. <웃음> 사문? 사문에? 어디? 여기 어디 거야? 사문에서 그냥 뭘뭐 하는가 보네. 어? 사문에서. 사문이 뒤에 찍잖아 그거는 이제 판매하는 일는데내들이 어. 껐다. 캐나이터치야, 제시아, 좀주아 이거 근데 G H K 글글로그로 만든 건데? 어. 와, 근데 이거 제보다 어, 트리가 더 센데? 젠슨이 버잖아젠이죠 옛날 거. 그 거야. 젠이날그 버전으로 네. 찍어 놨던거같데 맞아요, 맞아요. 음. 확실히, 트리거가. 아, 이게 3, 4. <웃음> 이게. 이것도 3, 4네. 아, 스티플링이 아, 다르게 돼 있는. 어, 이거는 또 트리거가 엄청 아, 약해. 그 사람들이 면이 많이 면이 써서, 면이 써서 면이 그런가? 형 한번 써 보실래요? 이거, 이거 써보고 이거 써보고 이거. 차이가 있는. 그거는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트리거가. 오. This is the new version. New version. 3. Gen 3이스 아무튼. 몇까 g e 3 버전인데. 이 정도면은 슈팅용으로 써도 잡기도 편하고. 어, 상당히 트리거가 진짜 거의 VFC, VFC 수준으로 트리거가 가벼워요, 엄청. 와, 이거 배선 진짜 잘했네.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트리거는. 근데, 직집단이나 어, 이런 것들,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어, 테스트, 어, 아, 감사합니다. 땡큐. 네. 사볼까요, 그 감흥은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와. 원래 이제 바로 놓고 사야지 좀더다 터지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슈팅 매치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해놓아야지 어, GHK 3원인데 어, 확실히 확실히 슈팅 매치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다 좋은데 더블 탭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 그래요. 여기를 뭐 하는지 우리 부로님들 어디 갔지? 저기 있나? 꼭 이거 그 다스 GBLS 그 느낌 아,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기는 어. 뭐 여러 가지 총들 이런 복가 AK 아 마루 이거를 마루 이거네 이렇게. 마루이 거네 이거. <웃음> 마루이용 옵션이 이렇게 있나 보다. 여기에 그 저기 봐, 그 리턴스 프링 있잖아. 그게 짧은 거 있는지 이런 게 있던데. 이게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버프 없이. 여기서 이제 그런 거 만들어서 팔던데. 이런 거, 지비비에 이런 거 하면은 참 이쁘지 않나? 예. 와, 이건 진짜 이쁘다. 오, 조건이요? 어, 케이시공인데? 그러네요. KC-02를 이렇게 컨버전을 했나 보네요. 아, 아, 이쁘네 아니, 저 KC-02를 지런 음, 식으로 컨버전해서파나 그 보네요. 음. AK 음. 음. 커서... 아, AK... 이게 딱 이렇게 맞게끔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힘들어도 아, 이쁜거 많아요. 응. 본인 취향에만 맞으면 내 취향에는 안 맞으니까 문제지. g 응. P.